이런 공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무대포을 외웠는데 설명도 상세하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참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그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엄지가 <놀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 육, 칠, 팔, 담당을 시켜요.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세워져요 연습을 하면... 네, 저는 기타 정말 20년 만에 다시 치는데요. 제가 몰랐던 그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네. 왼손이 좀 항상 아팠거든요. 연가. 아, 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붙이고, 손을 좀 세우는 거를 좀더 다시 보게 됐고, 손가락이 지금 새끼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제 잘은 안 되는데, 기본적인 손가락 푸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단계가 되게 궁금해요. 어, 어디에 유용하게 쓰일까? <웃음> 궁금한 그였어 이렇게 연습하면 뭐가 뭐 좋아질까? 이렇게 되게 궁금한데시키가 5개 폼이 있고요.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변형을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이 폼이에요, 폼. 폼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5개 폼 외우고, 규칙 알고. 그러면 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담당하게 돼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웃음> 어때요? 네.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궁금증이 어, 해결되셨나요? 아 이렇게 계열을 외우면 좀 쉽네요. 다 네. 외우는 것도 쉽고 이런 공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대걸로 외웠는데 유튜브같은데 보면 뭐 핑거링 주법 뭐 이런 네. 거에서 엄청 화려하게 잘 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네. 어떻게 저걸 연습을 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아, 여기가 시작이에요 지금 가르쳐 드린 거봐 네. 이거가 시작이에요 기타 처음 틀으니까 좀 어려워요 아 지금 처음이세요? <웃음> 예 이렇게 솔라시도도로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예.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수 네. 있을 것 같은 느낌 받아요 예. 25분 연습했는데 아. 작은 별 연주하셨죠 그죠? 예, 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법 아유 네네. 아 어, 너무 재밌네요 이거 학창시험 네. 때 뭐한 30~40년 전에 저보다 처음 지냈는데, 이거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게 코드이어저 잡는 거. 오늘 배우니까, 야,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어,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 들어서 오늘 한두번더 듣고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고 빨리 익혀지는 것 같아요. 듣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